그러면은 갓조대 DX 로테이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오늘 못할 줄 알았는데 딱 시간이 운 좋게 딱 맞춰가지고 어 다시 넷구조 한번 좀 돌다보니까 시아님께서 된다고 하셔서 어 다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조대 가짜드... <웃음> 말씀 그 해도 돼서 말해도 돼서 <웃음> 이런 건 <웃음> 그래서 갓조대 DX 로테이션 플레이 이제 제가 저희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열 번째 방송 턴이 지금 천 총수가 11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엘사님이 10번째, 네, 네. 제가 열, 11번째. <웃음> 그래서 타물이이 정도 챙겼는데 음 아무래도 엔딩 이후에 던전을 돌게 될 거라서 장비물 같은 거를 좀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엑스레이 스펙이 어딨지? 찾았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더 모으고 싶은데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글 스펙하고 그리고 제가 파비코리를 좀쓸 거라서 프리즘 밴드가 있어요 그거를 챙겨야 돼가지고 프리즘 밴드가 어딨지? 음... 어 있다 이거 하면은 혼란이 빠지지 않는 건데 이 효과를 어 파비코리가 프리즘 밴드 효과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조금 흉악한 기술배치로 보스를 잡을 거라서 <웃음> 아무튼, 제가 불던 사은물이 어떤 것인지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괜히 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시야 n you? Can you? Can you? 음, 전 세계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한번 같이 가보게요 그러고보니 기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아 이제 얘한테 말 걸면 되나요? 얘한테 말 걸면 되지 않나? 아좋 일단, 이렇게 잠깐, 저 기술 배치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아, 이거구나. 패털 블리자드, 이게 전체기죠? 패털 네. 블리자드. 이게 꽃보라인가요? 꽃보라요. 아, 네. 효과가 어떤지 못 보네. 네. <웃음> 스몰 스토매치 그걸. 아, 그러면은 신량 걱정도 없겠다. 아, 진웅도 같이 볼걸. 예. 염록소 주이고. 염록소 특성. 내추럭 어, 특성 겹치네? 아 이런 이렇게 지능스킬 겹치면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웃음> 아 근데 얘는 이런 형태이고 이거 지능을 이렇게 뽑아놔가지고 제가 지능 두 개가 겹치네요? 아 이거 좀안 좋은데 <웃음> 다른 친구로 파비콜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다, 다른 지능으로 가, 가면 좋긴 한데 이, 이 특성을 또 버리기도 너무 아까운 지능이라 네, 그래서 그냥 가드가템 이게 진행이 중복되면은 별로 좋진 않거든요 말 걸었습니다 <웃음> 뭐야 얘는 <웃음> 왜 갑자기 웃고 난리야 그럼 브레 럼 브레? 포켓몬 이름? He Amuse me so <웃음> 뭐야 어 본,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You see, I have heard about 람브레스 테일? 아, 그가 람브레 이야기를 듣고 있었대요. 정말 재밌다는 데 음... 음... 뭐야 이거 <웃음> 댄스 추고 막... <웃음> 완전 팬 광팬가 나셨네요. 아주 광팬 나셨어. <웃음> 춤추고 있어. 어? 더 없어요? 이벤트? 아 럼브레가 설마 다탱구인가요 로토스인가? 다탱구였나아 로토스 얘가 얘가 다탱구죠 씹티 아 영칭이 너무 안 익숙해 다 해가지고 잉글리스 네임이 안 익숙해서 포켓몬즈 잉글리스 네임 잘 몰라 아이 o 노 t k 어... 뭐야 이벤트는 아직 1회성이네요? 위를 돌아야 돼요? 아 이러면 좀 한데? 큰데? 로터스한테 이벤트 있지 않았어요? 어 로터스... 아까 머리에 특키 펴터 있던데? 어? 어 진짜요? 어고 어. 네 그럼... 어... 어 있다 있다! 아, 역시 시아님 천재! <웃음> 시아님 천재! <웃음> 음... 빠지지 않았대요. 자기는 화내 바내, 파내고 있어. <웃음> 나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를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니. Oh, 어, want to know what really happened?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나. <웃음> I went out to the sea to f r l i c f r l i c f r l i c 이 뭐지? y you o know? I was trying to drive 아 산책!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I was having fun going on the water and I got washed out to see a bit <웃음> 더 던전을 발견했대요 바다 밑 던전 바다에 던전을 발견했어 스 t o 씨.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Dungeons Dragons? 더 던전들에서 알고 싶은 거야? Uh, I want t e most in uh, it out of there. So I cannot tell you much. I know, maybe w e s e e Cashy would... <웃음> 진짜 포켓몬 이름 너무 안 익숙해가지고 발음이 <웃음> 안 좋아요. So. 메깅한테 가래요 <웃음> 아, 이렇게 대화 순서가 있구나 몰랐어 이렇게 해서. 아, 이 아, 얼굴 때문이요 <웃음> 얼굴 서 아, 이렇 아, 이거 대사 가 아, 이서방지인형서또꼬라게기가좀 아, 가려지니까 제가 일단. t 로 e r e s one w l l find the dungeon that leads to the bottom of the sea. The sea i n f i n i t dark. h t p e e t o t e 애들 스탯이 불안하긴 한데 갈수 있을라나. 근데 그 폭풍우 해역을 끼면은 도핑약이 열리고 있는 그런 던전마구마구오오 오, 오. 응? 그럼 없나? 왜 얘가 안 가? 야길 막고 있어. <웃음> 길 막고 있어. 이거 와와 어, 와. 와, 와. 응? <웃음> 어 이벤트 오케이. 여기서 터지나요? 저 이거 몰랐어요. 이거 랜덤이지 않아요? 이거 터지는 거? 헝그리! 아! 아! 안 돼! 가지마! 네, 배고프대요. 음식 갖고 있대요. 음식 갖고 아, 네. 있어. 아... 사과 많으니까 하나 줍시다. 아, 네. <웃음> 완전 빨리 먹어. d e 시 i 스 i o u 만족했대요. 와 웃는 표정 왜 이렇게 귀엽죠? 아까 웃는 표정. 아 이런 거 주지 마. 막고벨을 듣는 거 달라고. 도장 티켓 울렁증, 울렁증 걸릴것 같아 진짜. 아씨, 왜 이렇게 화나죠? 도장 티켓 받았는데. 저는 도적 티켓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건 저의 안 좋은 기억이 담긴 티켓임.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어. 캠캠 아닙니다. 네, <웃음> 진짜... <거치가> <웃음> 아니 사과는 팔면 안 되죠. 오, 오신 분들 다들 반가워요. 스토미씨, now open for exploration. 이거 <웃음> 같이 열리네요 솔라케이브. 솔러케이브 태양동굴도 연, 열렸어요. 아, 보너스! 그냥 가죠. 가, 가요 가요. 우리 이 팀으로 이정예 팀으로 갑시다. 잠깐 아이템의 비축물 좀 확인하고 갈게요. 아이템 아까 사과 없어도 그 간능 스킬 있어가지고 그거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중복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이 있어가지고 어, 보스전 데비 아이템 다 챙기셨나요? 아니요 <웃음> 그런 거 없어도 어. 이길 거 같은데요 <웃음> 너무... 네, 그럼 뭐 루나님이 저력을 믿어보도록 하죠 <웃음> <웃음> 잠깐 자동으로 들으킬까? 어차피 적도 설마, 좀 멀리 있겠다 탕골이 네, <웃음> 없겠는데 설마 진짜요? 와우. 잠깐 그리고 파비코리장을 택틱, 예라치코투기도 yeah, 하고 더뉴스모 이렇게 할게요. <웃음> 대박, 전체기 대박이다. 반동 없어요? 반동 없네? 해 우와! 해 오. 좋은 기술이었군요, 코프라 완전 좋은 기술인데요, 저거? <웃음> 왜 몰랐지, 저렇게 좋은 기술인 줄. 저도 제 뚜벅초한테도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동료는 안 되고. 어... 그렇군요. Let 디스 Discharge 아 동료 안되네 와 직송기 역시 좋아 잘했죠? 아무래도 여기는 음, 좀 빡센 던전일 수 있어서 특히 나중에 강정 나오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 자동 부드는 나중에는 좀덜 해야겠어요. 이건 뭐지? 뭐야 너? 별도웬 내탕이 여기에 주가요 사과? <웃음> 일단 사과 아, 한번 접어줄. 아아아 어. 그 어? 지능이? 지능이 너무 좋은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은 모두 부활 곳으로 챙기는 건데. <웃음> 자동모드. 아직 계단이 없어? 헐! 계단이 없네요. 제일 늦게 찾았어요. 아까 그러고 보니 얘가 지금 이 바다 던전에서 할수 있는 게 근접하면 풀묻기. 근접 안 하면 은 방전밖에 못 약점을 못 찌르는 단점이 있군요. 치미하죠 피카츄가 방어가 낮아서 안 그래도 기술을 최대한 덜 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좀 많이... <웃음> 와 진짜 사기... <살기. 웃음> 아 제발... 아얘 갑자기 조작이 힘들어졌어. 제가 너무 뒤쪽에 얼공 방지한다고 뒤쪽에 있으니까 조금 조작하기가 힘드네요. 좀 앞으로 와야겠어요. 네. 오! 역시 푸드 파인더? 역시 저 메타 지능 스킬 덕분에 스몰 스토매치 플러스 푸드 파인더로 굉장한 지능 스킬 배고픈 걱정은 하나도 없는 곳이 되겠네요. 여기 식량 진짜 안 나오거든요. 던전이... 바다 던전이... 이쪽 이쪽은 실력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후드 파인도 하고 스마스터 매치는 챙겨주는 게 좋아요. 왜요 왜요? 아저 아, 아, 아. 잘못 눌렀 뻔했다. 깜짝이야. 스톰 아 스톰워커요. 아 죄송. <웃음> 아그런스토마크예요아 그러... <웃음> 잠깐만 <웃음> 지.. 지능 못봐 <웃음>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요 디스차어 <웃음> 그거 뭐지? 이노스코프? 저 해가맥 특성 있어가지고 흡수료 기술 카운터예요. 저좀도벅초 데리고 다녔을 때 짜증 났었어요. 왕눈에. 음, 저 그, 뭐 데미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해가맥이 참.. 그 메가드레인이라는 그런.. 흡수류 기술이 좀 평소에는 그런 거 받으면 내 체력 잃고 상대는 회복하고 그래서 좀 빡치잖아요. 근데 그걸 카운터 하니까 네. 또 맞는 애가 네. 좀 달라 네. 보입니다. 아아아 어, 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오 나이스 하, 역시 힐러짱 완전 완 킬러짱 진짜 갓 로마 테마팀입니다 여기서 진짜 그갓 자체예요 라플레시아는 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친구예요 아 배고픔이 벌써 저렇게 아 쳤냐? 아 진짜 아파 네 피카츄가 아와 아파요 피카츄가 응.. 음, 약하다 보니까.. <웃음> 체력도 낮고.. 방어도 낮아서.. 기술 한방한 한 방이 좀 아파요 <웃음> 야돈도 있어..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건 치그널 빌으로점좀 확보할 수 있어 야돈이라는 이 귀여운 친구가.. 이런 곳에 나오는구나.. 헐저 책이.. <웃음> 대박 <웃음> 제가 이전에 갓불던에서 야돈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웃음> 이 풀무기가 세네요? 진짜. 이것도 일렉트리플급에 미친 데미지를 뿜어내는데요? 아. 얘한테 또 몸무게 대비여가지고 얘는 가볍나봐. 셀러는 좀 가볍네요? 쟤 잔다 쟤쟤헐쟤 나갔어. <웃음> 아 코앞에서는 그냥 그쟤쟤쟤 는 죽고 가자. 자, 파이팅. 아직 많이 가야 되죠? 이 던전 좋아. 많이 가야 되죠. 어, 아, 깊이가 오. 오.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어, 저 지금 채로 꽤 많이 까여가지고 깜짝 놀라. 저 얼음 기술을 왜 이렇게 쓴 거임? 저 비자수 아니에요? 셀러한테? 비자석인데도 저렇게 아프게? 저게 물리 공격인가? 아이시 샤드, 얼음 고드름, 얼음 뭉치? 아! 거 어, 여기 한정이? 이런 곳에? 아까 그 기술 썼던 게도갑정이었군요 그러고 보니... 전체기 쓰는 애가 지금 둘... 파비코리는 보스잡이 용어. 자동모드 킬게요. 나 아직까지는 적들이 전체기를 쓰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갈 필요 없겠다 딜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아저 분홍화가 뭐야 저분홍아가 뭐야 아니 대굴레오가 여기에? 대굴레오 음 저쪽 지방법은 아고 푸드파인더 때문에 지금은 사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줄게요. 허어! 나디노 캠프! <웃음> <웃음> 자라서 갈수 있을까? 제가 살릴 겁니다. 어떻게든 살릴 거야! 임신연료는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 <웃음> 순식간에 배고픔. 아, 진짜 포이즌 트랩도 있었어요. 와, 저 머리워커 아니었으면 클럽은. 와, 세다. 넥스트 플러그? 어차피 층수 많으니까 지금은 계단을 최우선으로 찾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막 층에서 도구를 많이 주우면서 대비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자동부도 설정해서. 아니... 다른 걸건드렸네 Finding the s t a r s Yes. 아, 배고픔. 아, 근데 진짜 기술 피피는 어떡하지? 일단 챙겨놓긴 했는데... 런그러랑 다르게 여기는 거그러링크거많이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그러 기술 적 그러면 되나그러피 없어요 심지어. 저다썼전거 이거, 이 그러면 그이 그러면 이 드링크 많이 나와야 할텐데 어.. 오물폭탄을 다 썼군요 그거 언제 다 썼.. 쓰... 오물폭탄 쓴거본 적도 없는데 언제 다 썼지? 아 헐! 아 이거 좀.. 야! 아 맞다 기술 체크하지 않았.. <웃음> 야! 어. 아 씨, 왜 아무 아로마 테라피 전 바로 써가지고 이거 무효화될 줄 알았거든요, 자리 교체하면? 아. 와, 이 골이 이렇게... 그러니까 1번에 있어서 추가 네. 추가 먼저 인정한 아, 그 이것도 이거 순서대로 또 영향을 받아요? 와, 말도 안 돼. 예, 1, 2, 3번 순서대로 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로마 테라피가 왜 이렇게 늦나 했네. <웃음> <웃음> 아, 또, 그런, 그런 건, 소소한 거는 또, 하, 모르고 있었네. 부시를 결국 날려먹었다, 이 체인지. <웃음> 아, 이거, 전, 혼란 걸리면은, 무토 따지지도 말고, 설정창 들어가서 전체기 프 체크 꺼내야겠어요. 아... 도핑약은 나오는데... 오! 드링크 있다! 드링크! 주운 거 중에서 드링크 있어요. 다행이다. 나중에 세탁기 구슬 좀 필요하겠는데요? 클렌스 오브가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 어? 야돈? 헐! 나디노 캠프 얘도! 얘도 나디노 캠! 오, 슬슬 감당이 가능할까 걱정되는 정도가 있는데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임시 동료들 저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택킹 미팅에서 뒤에 내보낼 맨 뒤로 있으래함 명을 선정해서 웨이트 히어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얘뭔못 못 가네. 레츠 고트게더로 바꿀게요. 아 잠깐. <웃음> 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빨리 리더 바꾸고 딜한다. 임시 동료 많이 데리고 가면 감당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 통로 지날 때 이때 보호를 잘해줘 잘해줘야 돼가지고 그. 맨 뒤에 그 여기 있는 정식 탐험대 건들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아군을. 맨 뒤쪽에 한 명이 남겨두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작전 설정해서 가시면 돼요. 아! 아 뭐야 저 연속기... 조심히 갑시다. 이제 애들이 연속기가 있어요. 조심히 갑시다. 오물 폭탄쓰고. 뭐. 헐, 드링크, 꿀. 잠깐만요. 날리고 혼란먹고 총어! <웃음> 이 친구 좋은 친구인데 <웃음> 파비콜이 이거 떡상시키는 스킬이에요 이건 무조건 영입 <웃음> 와 저거 있으면 완전 파비콜이 o 피 됩니다 네 o 피 스킬이에요 이거 렛츠고 <웃음> 투게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아 이건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들만 잘보호 한다면요. 파비코리는 저거 연속기 무적화거든요. 완전 연속기 완전 떡상 시키는 스킬이라 래피드 브라이스 맞나? 그거예요. 릴리오? 일단 좋은 뽑자. 지능이 어떤지 좀 보자. 오 리브 헬프. <웃음> 이제 너무 많아. <웃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디펜스 리듬은 필요해요. 나중에 뭐 <웃음> 큰일 대비용으로. 사과요? 네, 엄청 많죠. 네, 더... 어.. 비교 없을 정도로 보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작은 사과여서 다는 것도 금방 달아가지고 얘는 계속 데리고 그, 있어야 돼요. 릴리오를 그냥 네. 보낼게요. 어? 어..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거지만 <웃음> 저좀 이하에 갈렸나요? 아..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스스마가있까아스스마가있까 어차피 사어요 아그 앞으로의 네. 층수 대비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웃음> 아 쟤구나. 제 아노딥스? 아노리트? 제 아노리트죠. 진 영칭 너무 좀안 익숙해요. 그걸 어, 어, 어, 어, 아노딥스죠. 아노리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발음을. 제가 그 포브나가 아, 때저 네, 친구 영칭 제가 처음 봤을 때 저게 뭐지? 했어요. 그거 제를 포브나가라는 외전 또 다른 외전 게임에서 봤는데 거기서 아노리트가 그 스페셜한 포켓몬으로 나와가지고 그 대거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이벤트용으로 등장한 아이로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칭 대체 누구지? 아노르트가 뭐예요? 엘사님한테 그 물어봤는데 그때 아노딥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엘사님께서.. 어, <웃음> 그래서... 네. 요 <웃음> 뭐라고요? 아노딥스라는 파랑구조대서 처음 보지 않나요? 오.. <웃음> 어... 음.. 저는.. 에서 <웃음> 나오죠? 아.. 저는 그때 딱.. 너무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나 봐요. <웃음> 파랑 그조대안 한지 좀꽤 됐거든요. <웃음> 가죠도 빅사기 전까지는. 와 급소샷, 급소샷. 그래서 저렇게 뒤에 있으니까 뒤쪽에 임시동료 따라오는 저적 포켓몬들을 제가 다저 저격해주죠. 때려줍니다. 아시 디스처지. 저 피피 없네요. 아이왜아이템창이왜안 열리지? 이거 좀 키감이 왜안 열리지? 여러 번 눌러야지 저게 열렸어요. 네, 가끔 이러는 것 같아요. 아좀 눌려라 좀. 이 키씹 현상이 그 닌텐도 스위치 부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가끔 저런 적 많아요. 특히 테트리스 할때 저게 특히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테트리스 할때 제일 심하게 느꼈어. 키가 안 눌려가지고 너무 <웃음> 너무너무 어이없게 패배한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웃음> 테트리스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못 하겠더라고요. 저거 안 맞나? 이그 <웃음> 키기가... <그한테, 웃음> 네. 느낌?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니 아니 블록이 안 돌아가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원래 스피드를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빡쳤죠 극대놈 왜안 돌리는 거야 <웃음> 이제 20층 되니까 부금이 바뀌네요. 이거 무슨 부금이었지? 어느 부금이었지? 아! 라피스 케이브 네네, 군청 동굴 맞아요. 헐, 피피없어 아, 이제 이게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네요. 기술을 아껴 써야 될것 같은데. 콜이 공기좀써 되지 않을까요? 아 저거 기술을 제가 다 연결하는 상태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계속 닫아놓고 있어요. 지금은.. 피코리가 리프레스 빼고는 지금 기술을.. 아! 연결 상자를 제가 그러고 보니 안갖고 갔네요 그래서 계속 닫아놨구나 이런 얘들아 <웃음> 전 책이 아껴 써야 돼 <웃음> 아직 그건 안 썼네요 맥라이트 아이거 연결해놔가지고 다음 층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조쪼때 인터넷 고조할 때는 좀 빨랐는데 지금은 좀 조심히 가느라고 좀 느린 것 같아요 층수도 많고 아무래도 애들 제가 도핑이고 도핑 던전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잘 버텨줘야 되는 상태라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22층 이거는. 아, 맞다. 이거 투시 없어서 피카츄로 가야 돼, 계속. 어, 뭐야.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버 없니?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 땐... 아, 잠깐. 아, 이거 정차 아니구나. 다행히 잡아줬네 애들이. 다행이다. 클일날어요 <웃음> 이때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임시동료 걸려있을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게참 어렵죠. 어... 여기서... 후홀도 오브 여기 있구나. 다 마비시키고 들어오게 해주고요. 이제 애들 다 모였죠. 조이 리본? 데미지가 경험치로 올라가는 그런 리본인가? 아 그렇군요. 지금 하로치는 응. 응. 걷기만 해도? <웃음> 아이 길막하고 있... 얘 근데 상대적으로 공격기가 조금 없긴 하네요. 오물폭독매에는. 전체기하고 폭딱두개 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는 그 에피션시의 간다 다 주고 거든요 네. 음. 하도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파비콜이 그럼 회금 시켜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공격기가 나중에는 진짜 털털 털릴 것 같아갖고. 아니면은 PP를 주기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정리해놓고 보자면, 지금,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연결을 제가 안 해놓는 게 좋았는데. 일단 피카츄가 건재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아, 진짜 임시동이 이거. 여기서 때릴 수 있나? 더 가야 되죠? 진짜 저기 있구나. 일단 딜은 분산되는데 성공했어요. 밀어줍어. 됐다, 잡았죠? 소끼? 오꽤 하는데 제법이군. 어, 되게 위험했어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웃음> 아 쓰러트릴 수 있는데 이제 동료들이 이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잘 버텨줬네요. 오 여기서 아 이거 반감이어가지고 진짜 야 잠깐 저빗 나가서 다행이다. 벌레 먹음 때문에 저못뜯어먹힐 뭐 뻔했어요, 또. 저좀 짜증나가지고 여기선 적들 좀 주시, 조심히 가야 되겠다, 이것도. 여기서 디스차지 잘했어. 음 이럴 때는 아, 얘 PP 또 없어. 전전 돌아다니는 적들이 좀 적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효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딜이 안 들어가요 이럴 땐 어떡하죠? 뒤에 숨겨놨지 않고요? 처리해까네수 있습니다 뒤에? <웃음> 잠깐만 어 일단 뭐 이렇게 어찌저지 해놨고요 아, 이거 너무 크다. 피카츄... 잠깐만요. 여기서 문라이트 쓸게요. 힐 해주고. 아, 왜 자꾸 쟤만 공격하냐. 오, 동료! 아, 지능 없네요. 그냥 보낼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있어가지고 제가 문라이트 있어서 임시 동료를 많이 데리고 가도 상관 없는 거예요. 갈게요. 24층. PP 회복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어, 이거 는클린 오브요? 아, 실수하지 마자 집중해 집중해 <웃음> 집중해. 자 피카츄 리더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네, 지금. 네, 네 지금. 아, 하나 있다,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있대, 이거, 네, 이거, 이거. 먹 이거, 요 아, 있어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그래서 있죠. 오, 제 하이드로펌프 조심해야 되는 듯 이제 슬슬 위험 미칠 듯이 위험한 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 암스탄데 아니 암스터인데 어후제 완전 무서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있는데 하이드로펌프를 쏜다. 임시 동료들 기양하는 순간이 아주 그냥 아 소름 돋아 소름 끼 진짜. 계단을 찾아야 되는데, 저 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쓰긴 썼는데, 헐 얘도 라디노 캠프 어, 그냥 보낼게요. 라디노 캠프지만 어쩔 수 없어. 인원이 다 찼거든. 와, 빠르다. 파비콜이 아까 속도 올라가지고 뿅 하고 나타난 수준임. 초대장! <웃음> 잠깐... 초대장이 있긴 있는데 지금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뒤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피카츄가 처리해주고 저는 이쪽으로 26층. 이제 몇층더 가야 되죠? 오케이. 14층 더 가야 돼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캘리브 상점이 안 나오네요. 저 아이템도 좀 팔아, 팔아 치우고 싶은데. 아이템 좀 팔아 치우고 싶은데 진짜. 캘상 원, 언제 나와, 캘상. 아, 가시가시 함중와 아이스볼 완전 사기다. 저 대굴려 왜 진짜 세요? 믿듬스케 진짜 하이드로펌프 쓸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보이는 족족 쓰라트립스다. 업그레이드 아 이거 계단 27층 헉! 이거는 꼭 필요해요. 롤카 어두 개나 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어... 이 스케이프 오브 하나 바꾸고 도핑 약은... 아 이거 마셔야 되나? 이거 이제? 이거 이제 마셔야 돼요? 바로 마셔될것 같아 마셔요 지금 이게 뭐지? 극빵 올리는 거? 음... 얘한테 줄까? 얘한테 줄까? 바비콜이한테 줄게요 버티기 풀렸다. 이거한톤만유효한가요이제 버티기 네. 한톤 만유해? 이 응. 네, 아쿠아 해이이핫이 핫톤 이 얘는 맵을 빨리 돌아서 이거 다 챙기고 <웃음> 오 엑스레이스팩 여기도 나오네요 PP 부족한 친구 줄게요 직선기 먼저 이스케이프 보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피카츄 리더로 바꾸고 스테이오스 이제 28층 내려갈게요 근데 이 군청동굴 부금이 어, 어울리긴 하나? 아 쟤.. 쟤.. 쟤 위협적인데! 야야 연속기 조심해! 왓치하 오케이 이 케어퍼 엠가 다행히 아팠어요 네 파비코리가 다행히 강해서 <웃음> 아니 방금을.. 아 진짜 너무 싫어 저 함정 지는 스킬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도오워 어, 음, 먹고 이제 몇층더 가야 되지? 18층에 갔어요. 네, 이다독 어, 걸렸다. <웃음> 독 걸렸다. 뭔가 되게 좋아요. 어, 소용은 없지만 적들은 바로바로 바로 쓰러트려가지고 독이 소용이 없는데? 저희는 계속 탐험 원정을 가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치명적이죠. 제시로 진짜. 야 안돼. 어, 어. 막을게요. 미스? 대굴레로 살았어요. 여기 사물라이트. 투시 끼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투시 안 끼고 제가 다른 애 리더를 했을 때 임시동료가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적들의 비치를 못 봐서 그런지 그게 좀 컸네요. 애들 이제 전체 이기좀 켜놔야 되겠다. 이 쯤이면은 특히도 걱정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오케이. 저건 뭐지? 아! 아! 디딴 워크. 후, 다행. 아, 쟤 진짜 위험한데. 저, 저 시드랑가, 킹드랑가 하는 제 하이드로 펌프 써야 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적별로 또 그걸 배운 애가 있고 안 배운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포커스 에너지. 디스쳐지. 계속 진행할게요. 음, 저 분홍 아가는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웃음> 이미 인원이 다타 가지고 이제 동료를 다안 받을 수가 없다. 어, 슬러지 방, 슬러지 방, 시그널 빙. 으흠 로컬 오브 <웃음> 크 저기 있죠 아리더 지금 피카가 아니어가지고 또 그렇구나 잠깐 하이드로 펌프 수위 브라스노트 시그널 n 계단은 어 a 지 진짜 n I a u 어디 있는지 좀 모르겠어 와 아이스볼 진짜 와때리리 때리는 소리 보셨습니까 n o w 요 o 진짜 저 바다 던전 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 <웃음> 바다 던전 <웃음> 초던전 진짜 대착이 아무같이 겪어 봤어. 아니그물타이 픽하면 너무 짜져 그래요. 던전에서. <웃음> 던전에서 <웃음> 어 진짜요? 어, 원작이요? 어, 원작 어디요? <웃음> 아, 파고요. 투월 오브? 끌어당기기 구 아까 함정 있었어. 오! 극혐 함정 안, 발동 안 해서 했... 네네. 극혐 함정. 와한 방에 애들이 안가한 방에 애들이 안가디스 c h a 해볼 야 지금 쓰지 마 적들 완전 다 모이면은 그때 써야지 아 야, 뭐야, 뭐야, 빨리 모여! 루마이트! <웃음> 아, 진짜! 광속해보. 아, 씨깜짝놀해보 진짜! 저... 하이드로펌프 진짜! 소름 돋아! 공포야, 공포! 저시드짜녀서 진짜! 웬수같은 녀석이야 진 아, 쟤또 온다. 여기서 애들, 적들 다 잡아 냅시다. 다 잡아 내요. 안 그러면 제가, 저희가 가다가 당할 것 같아서 다 잡아 내요. 다. <웃음> 아! 아! 쏘지 마, 나한테 쏘지 마. 아, 무서워. 아, 진짜 저 하이드 포프쟤또 제, 제 쏘려고 하는 거 봐. 아, 진짜 소름 끼쳐. <웃음> 소름 끼쳐요, 진짜. 아! 이러다 또하품당하서 빨리 조져야지아 <웃음> 진짜 이거는 제 잠들게 하고 이거 써야 돼 안그러면 죽어요 구슬은 아낌없이 써줍시다 보스전자는 그냥 기술빨로 팍팍팍팍 잡아버릴 거라 <웃음> 이 이거 바로 안 가지네요? 커서 는 없지. 이건 뭘까? 응응, 좋은 구슬이건. 다음 층. 오꽤걸리네요 진짜 층수 많고. 헉, 저 아쿠스터 진짜 위험해요. 쓰러트려야 돼. 아쿠스터 진짜 위협적이야. 그래도 합법 쓰고 막 난리나요. 허용했다가는 난리나요. 공격 허용하면 안 돼요. 아, 아 극혐 두 마리. 방점. 쓰러져 자, 알았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께 시끄럽대요. 너무 시끄럽나봐요. 웃지 마요. <웃음> 알겠습니다. 뭐야, 저래? 아, 아, 어떡하냐? 비비비비이러. 미, 미, 미, 미, 미, 됐다. 맞있대어 라이더? 아꽉 찼는데 좋은 재능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가아 <웃음> <내>, 내보내요? <웃음> 있겠다 아 그렇군 기숙에도. 그렇군 내, 내보내는 게 좋았어 다음에 동료되애 있으면 내보앱아 응? 응? 뭐야 뭐. 시레오? 대골레오? 아니 시레오? 죠시레 뭐죠? 가 아이스 가 아이스 제발 동료 안되네 갈게요 매 잘가 이 좀만 더 가면 아니 뭐야 아. 예스를 눌러 귀함부터 하게 돼요 이제. 얘들 위협적이어가지고 귀함부터 귀함부터 하게 돼. 안 빨리 쓰러트려야 돼. 아아 빨리 빨리. 난 쓰러져. 탑놓기딱 <웃음> 좋은 구조여가지고 빨리 전체기로. 이거 쓸게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아... 아... 이것도 이게 아니야? 방 안에만 타겟 되는 거있군요 참... 그홀또 왜... 아왜 깔려... 그래가지고... 연속 자르기? 어딨지? 딱한 군데 안간거 같은데 딱한 군데 한 군데 안 갔어요 대루나 아, 지도 <웃음> 진짜 대루나 지도다 아니 대루나 지도 계단은 <웃음> <웃음> 없어 꼼짜 꼼짝! <웃음> 오우, 감싸. <감사. 웃음> 와, 이 워프 함정이 이걸로하라네 워프 함정이 이거로. 베이크 아웃. 헐, 실패? 안 되는구나. 저렇게 계곡 있으면 뛰어넘지 못하나봐요? 헐, 이 귀한 오브인데. 챙길 거야. 이럴 땐임시경이로 밀어줍시다 네? 뭐깐만 어. 뭐, 아,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님. 두 개면 충분하죠. <웃음> 창고에 두 개씩 있어요. <웃음> 아니 그거는 투시가 아니라 그거. <웃음> 아 조금 프레임 드랍 생기네. 어쩔 수 없나? 아까 좀 프레임 드랍 있는 거 같았어요. 그건 투시 환경 이너스코프인데요? 이거 제가 아까 떨군템이 투시는 아니고 그 불면스코프예요 계단 어디있냐고 그래서 아나 좋았어 싹쓸 계단은 어디.. 찾았다 헬메다가 계단서 최종적으로.. 에잉. 드디어 막증! 거대하던 버스전이 나왔다 크.. 드디어 끝이에요 따다단단! 갈이갈가 마이 인피니트 파워! 내 무한한 힘! 가요가 하필 얘가 애정문이 <웃음> 그런 편이래요. 어저 애정문이에요. 가요가도 영입이 돼도 도핑 다될 때까지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쓰진 않겠죠? 크기도 큰데요 뭐 집중 공격 당하기 딱 좋잖아요. 안 써요 저도. <웃음> 도핑은 좋지 아 저는 아 쓰지 마요 제가 공지를 올려놨잖아요 가요가 거기도 있어요 오야구구구구구9 이제 리더 바꿀 거예요? 이더 카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 뭐지? 카타스트로피요 아 카타스트로피 너난전 스프라이 서클맛이 더 많아 아하 이건 필드 효과로 다 애들이 더 느려진다는 거네요 음... 때릴 수 있나?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죠? 음... 애들 전체기 다 켜놓고 게그올나깔아 잠... 아, 좋아요 올 프로텍터 뭐 있어요 그거 쓸 거고 올 어! 어.. 접근할게요. 와 연속기 봐봐. 어 월러 스프러트? 전체기에요? 네전체기 음.. 저게 그 해수스 파우팅 그런가 봐요. 해소스 파우팅 같은데. 일단 드래곤 댄스. 허리어택. 양민 찼어. <웃음> 버스 잡고 있어. 좋아. 난 미스. <웃음> 저 참행부에서 왜 이렇게 귀엽죠? 와,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지금이야! 디피티 이제? 오, 프라이멀! 프라이멀 가요가! 디스처지 <웃음> 오, oh, 잘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oh, 마치 계속 유효타를 주고 있어요 드래곤 댄스 아 이거 필드워카 때문에 그 배속이 막히네요 계속 배속이 막혀요 필드워카 때문에 계속 감속상태에 계속 빠져있어요 리프레스를 써도 소용이 없고 저걸 버텼다 대골레아가 저걸 버텼어요 여러분 임시 어, 동기가 잘해졌어 네네. 어! 어! 네네 어 잠깐 잠깐 풀렸어요 필드 효과 풀렸어요 그냥 가요 아로마테라피를 푼다? 아니 아니 제가 계속 뒤로 할게요 풀지 않고 계속 할게요 지금 필드 풀렸거든요? 필드 효과 풀려가지고 지금 이제 감속 상태가 풀렸어요 이제 배속 마음껏 꽂아넣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딜 하겠습니다 끝낼 수 있어 대걸레요 너는 죽지 않아 와.. 사기다 업크레이드! 이스 클리어! 갓피클이 마으갑 어? 갓피클이 마으는네요네 어? 끝났어요 저거 필드워크 때문에 용해침 효과를 받, 받기 어려웠잖아요 그게 딱 풀리니까 파비콜이 폭주했어요 와.. 사기야 예쓰 조인트 마이팀 오 완전 좋은 <웃음> 지진 스킬 가피콜이 만세 천포안 써도 돼요 파비콜이만 쓰세요 <웃음> 네, 네, 네, 여수. 애정문이에요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도핑해야 돼요. 이제 버리드 랄리 열렸으면 좋겠다. 임시 동료를 확실하게 지켰어. 예스! 조인트 마이 팀. 다 받을게요 다 거의 다 나니노 캠프예요 야돈 총와얘 진짜 연속기 있거든요 그 연속기에 상응하는 지능 스킬까지 갖고 있어요 얘 진짜 좋은 친구예요 얘 기관총 저 지능 스킬 아까 있죠 그불 아이스였나 그 지능 스킬 때문에 필중으로 나가요 얘 가시다 <웃음> <웃음> 질차 타고 싶은데 아직 즐겨찾기는 안 되는 건가? 싫어요 <웃음> 다음날 아침 이제 컷신 나오겠죠?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오오 왔다 왔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Read all about it 읽어주세요 음? 페리퍼가 외친거예요 아까 그거? 네. 음. 뭘까? <웃음> 체크해볼까? 다같이 메일을 어? 주인공이 메일 안 여네요? <웃음> 예스! 예스! 여러분 도핑하세요 여러분 도핑하세요 시안님 월사님 도핑하세요 열어놨어 제가 원했던 던전이 열렸습니다 각가지 보물들이 많이 잠들어있대요 사실 도핑약기 잠들어 있죠 <웃음> 아, 이제 뮤도 잡아야 되겠다. <웃음> 아, 말해버리면 어떡하지? 아,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말해버렸어. 미래두 건도 같이 있네요. 이제 새한 마리만 잡으면 되죠? 썬더 짱이었나? 약속히 턴... 기타는... 아, 네네, 오늘 잡을게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매각해도 되죠? <웃음> 나머지는 다 매각해도 되죠, 리본? 바나나 저거 <웃음> 저 리본 립 <웃음> 아 초대장 없네요. 아쉽다. 하하, 눈보라도 있는지 봐야 되는데 <웃음> 그놈의 눈보라. 돈 <웃음> 봐요 돈 봐요 만원 벌었어요 만원만원만원만원 재밌 지 않나요? 흥미롭지 않냐고 하는데 그트레저리 관련해서 말하네요.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웃음> 이거 살까요? 말까요? 브루토르 스윙 있는데 살까요? 네 개나 있죠 그래요? 그럼 안 살게요 <웃음> 네 개면 충분해 와돈 엄청 많이 벌었다 있어서. 30만 <웃음> 아! 안 되네 30만이 안 되네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아쉽게도, 아쉽게도 30만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 잔고야 뭐 어쩔 수 없지 인터넷 구조하면서 30만 찍어놔야지 <웃음> 제 목표는 <웃음> 닝겐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제가 <웃음> 그 질착 좀 해놓을게요 그총어 초어 있죠 총어를 찾아서 <웃음> 물타입 배터리가 다행이다 저 배터리 없었지 하고 잠깐 홈 화면 갔는데 어, 잠깐 링크 말고 기관총 없네? 없네? 없네? 이런 젠장 상태? 나 이거 없어도 돼 <웃음> 일단은 뭐 공격기를 다 차가 놓았고요 아직 기관총이 없네요 레벨이 부족한건지 이제 연결상자를 좀 챙겨가 볼까 해요 음... 아.. 실버도 좋게 느지 그럼 제가 썬더짱을 이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웃음> 엄청 많아 떡상? 아니 뉴로 다 도배되어 있는데요 이거? <웃음> 강적도 있어.. 갈 곳이 되게 많 되게 많아요 여기 철로 뚫린 던전 개수가 이번에 몇 개나 되는지 엔딩 직후 진짜 이거 무지막지하게 많이 열려요 이제 천둥산 가면 되죠? 여기 썬더 짱. 파비코리하고 팀 나중에 바꿀 거고 일단은 아템을 조금 갖고 올게요 천둥산 층수 몇 층이더라? 천둥산 층수 16순, 14순, 9분밖에 그 안될거에요 어... 예 알겠습니다 기존 맴보로 갈까? 이런 번 맴로 갈까? 일단 두개 아니 세개 챙겨 놓을까? 네개 음... 아니야 세개 챙기고 썬더짱 주인공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면 될 듯. 일단은 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에 찔리긴 한데 얘가 눈부러가 있어가지고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가위장 쓰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웃음> 진짜 걱정돼서 계속 말하게 돼. 링크를 잠깐 풀게요. 파비를. 딜링크. 그리고 이제 천동상 가겠습니다. 엉덩 mt 덩덩 썬더 썬더 갈게요 이제 썬더 짱 잡는 시간 네, 금방 깰거 예. 요 얘는 그냥 후딱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전처럼. 맞아요 그냥 A버튼만 난사해도 되겠다, 이건할 동료? 받지 말까요? 가다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음.. 네 알겠습니다 잔다 노랗이 자는 거 아까 오. 아 이거 위로 있었구나 아 위로도 가는 김에 클리어 <웃음> 위로도 있구나 이거 난 끝까지 갈 거야 영린 없구나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시동유도 그냥 순삭해 버리네요 저를 자동모드 킬게요 엥? 안되네 <웃음> <웃음> 저기 있어서 저강조 있다 왕관몹이 있네요 저기 저 방전제 때문에 막히네요 이제. 그렇단 말이지 시그널빔 쓴다. 제 피뢰침 때문에 방전이 막힐 거예요. <웃음> 솔직히 동료로 드려도 그렇게 크게 방해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아저돈 받으려고요 <웃음> 솔직히 돈 받고 아진 잔다 너 밖에 자는 거 너무 웃아 저러고 자냐 잠자는 거 진짜 좀 웃기게 자요 아 이거 자동모드가왜 계단... 계단을 알려달라니까 저런 애한테 갔네 썬더라이 피르침 있니? 확인 좀 할게요 피르침 있으면 썬더의 기술을 동인할수 있어서 좀 고려 좀 라이트닝을 얻어요 제발 아 정전기 아.. 일단 갈게요 라이트닝 로드가 없어 저 피르침을 보냈는데? 음... 아 토시경 안갖고 가도 됐는데 생각해보니 토시한경그냥 들고 왔어요 어? 동료 제발 내몰능겨를라 치고 그래도 어림없지 계단 어디죠 계단 안 보여 계단 안 보여 2층 아니 7층 강적 있어요 어? 망나뇨? 그럴까요? 여기 강적 그래도 그렇게 약하진 않던데 헐 <웃음> 갓비쿠리가 잡아졌나 좀 세요 네, 기술 여러 방에 막안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강적이 좀 세죠 아 디노 캠프이긴 한데 걸을게 아, 맞다 이거 효과 진 아, 진짜. 상상도 진짜 있어.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위로해 <웃음> 위로해 아 위로해 막을 자 사과 하나 먹고 위로 때문에 <웃음> 조금 이래저래 많이 아 이제 위로 끝났나 봐요 Something 라고 스트지는거 보니까 의뢰는 끝난 듯스트이 카운트에 는이에이로 해결. 는건이에건안이이안 아, 왜, 왜 효과 없는 기술써요 A 버튼 누르는데 왜안 아, 효과 없는 기술이면 안 써야지. <웃음> 진짜 이가없네 아, 안 되네. 이이수 있어요? 네? 이그 행동 전략 이볼수 있어요. 아, 예. 잠깐만요. 어, 아 그러네요. 어, 택택, 그렇군. 눈치를 못쳤어아허 아, 골치 아픈, 뒤래.. 뒤래. 뒤에서 써줘. <웃음> 어제 <저> 잔다. <웃음> 치컷 <치컥하네>. 갈래. <웃음> 저거 완전 재밌는 구경거리에요. 포켓몬을 타는 거. 재밌는 구경거리야. 자는 거 이제 막 찍어서 사진 맞아요. 어네 꿀잠신 제가 뭐한번그 게시물로 적은 적이 있는데. 방좀 막힐 수도 있어 가지고 저 때문에. 쓰집. 수집... 응? 통하네? 제 필력이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그걸 왜 써? 아니, 기술 그때 보통 효과 없는 거 AI가 안쓰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거 왜 이러죠? 꺼내야 되나 요 기술? 근데 <웃음> 왜 그렇게 쓰지? 나중 에막 피르치고 뭐 그런 거 발동 시켜가지고 기술 피피 하나 날리면은 어떡하지? 아니 인공지능이 좀 이상이 죠 <웃음> 아니 원래 AI 조작 좀 마가나보다 똑똑해져가지고. 효과 없는 기술안 쓰고 막 그러던데요? 갑자기다시 원상복구가 된것 같아요 도로다 능기질 않습니다. 능기질 않습니다. 능기질 않습다기니잡 나 쓰고 있어가지고 오 일렉트로부터 라잉아동 제발~~ 제발~~ 비나침 제발 아니야 또또 어. 꽝이야 짜증나네. 어. <웃음> 아니 솔직히 좀뭐안전하 계속 말 참. <웃음> 이거 영상각이다. 왜피래침안 나와? <웃음> 진짜 내가 썬더를 대접하기 위해서 좀더 유리하게 하려고 피래침을 <웃음>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웃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12층이에요 여기서. 자, 네가 참. 아, 그래요? 어, 예 네. 여기서 이제 최종층 바로 밑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왜 동의 안 되냐? 피내침 봐 피내침이 안떠 아, 진짜 너무해 피내침 제발 어서 와 계단 바로 가지 말고 연결구석을 써야됩니다 잊지 말자 어쟤 누구야? 얘 누구지? Who's t 계속 막쇼머리워크헐썬볼 아, 굿바이 진짜 아 라이트닝 로드 플리즈 아 칸이 안 맞을... 음... 그러면은 엘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세개를 합치는 거예요. 얘는 시작 위치가 그래도 막 터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다음에... 눈보라 빼고 다 연결. 아... 이 네. 네? 이제 파비콜이. 다시 기술 연결. 드래곤 댄스. 아이. 4이 아 동결하죠. <웃음> 일단 이렇게. 링크 컴플릿. 네? 뭐라고요? <웃음> 아썬 <웃음> 아, <가요. 웃음> So, you're back. Since we last met, how much more have you f o l t e r e d your team? <laughs> how much stronger have you gotten? Your power! Demonstrate it for me! Samba-chan! Dong-Neregon, Hanpan-Sung-Fu! Jopgen! Discharge Blizzard! 아이스 플로즌! 드라곤 댄스! 자, 가져 와, 이 옆에 두도이나 어, 얼음 깨지네요 얼음이 녹아버리네 바비야! 열심히 때려! 그렇군요 역시 보스 보정으로 선테이징은 빨리 해지됩니다 그레이드, 디스쳐즈, 블리자드잘 끝났어 <웃음> 너무 허하게 끝났는데요? <웃음> 그치요? <웃음> 저는 더 때려야 하는 고 계속 <웃음> 와 팝피코리 진짜 사기긴 사기네 체력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놨어요 처음에 어, 진짜 잘 하네요 네. 피코리 쓰세요 <웃음> 스퀴즈아웃 얘 지능적 해야 된다 지금 일단 지능을 해야 되는 애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요 얘도 애정문이에요 <웃음> 제가 낳은 애들다애정문이예요 <웃음> 쓰지 마세요 <웃음> 애정문이예요 쓰지 마세요 <웃음> 진짜 선더더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오늘 나쁜 애들 다못쏜다 <웃음> 도핑 단전도 열어놨고 애들도 열어놨고 애정문도 영입했고 남은 건 도핑뿐이다 <웃음> 돈 받을게요 많이 많이 많이를 달라 나틴노 캠프... 하지만 지는 게 없어 u 의 특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친...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코 o u r e not s u 이 아 그거 99층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던전 중에 그냥 방종하고 레지 다 잡고 던전 중에 그냥 방종하셔야 될것 같은... 아 어. <웃음> 큐티 <컴퓨트. 웃음> 귀여워 이친구 귀여워 <웃음> Thank you for getting the rumors off 루머드 루머 더 오브 루머 오브 니 소문은 구슬이야. 쥬러스베리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각성시 <웃음> 각성시였으면은 가이오가를 각성시켜서 원시벨기 시킬 수 있지만 노내로 치겠습니다. <웃음> 일단 저는 전포 두 마리 낚았고요. <웃음> 이제 남은 것은. 대장청 네, 맞아요. 99층이라 음... 당분간 시안님께서 그래도... 아, 그러면은 시안님께서 방송 진행을 그... 새 먼저 잡고 마리돌 룰릭 가는 걸로 순서대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비... 이렇게 저는 여기서 방종하게 되겠네요 오늘 방송 엄청 많이 했어요 1시간 40분 했는데 그 대장정 한것 같아요 벌써부터 저, 어 뭐야 3개나 세, 세 있어 템 팔아가지고 저거 다 살래 네네 그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40층짜리 가이짱가이짱가이짱 씻고 엥? 뭘요? 슬로머완드 냅주세요 팔지 말고. 어. 슬로버완드 팔지 말아주아예 알겠어요. 이것도요? 이건 팔아요? 드만 팔지 말요네 알겠습니다. 네. 스테이웨이 네. 한다고. 네. 그렇군요. 까지팔마까지 아, <웃음> 아이 저잘쓸 저 일이 써야지, 없어가지고 아 저는 해라구요. 아 그런데 네. 네. <웃음> 아 이게 제가 안 팔게요 그럼 <웃음> 아저쓸 일이 없어가지고 <웃음> 아쓸 일이 없어서 팔아 <웃음> <웃음> 아 그래서 팔지 말게요 안 팔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진 아니고 알아 그냥 그렇다 이거죠 <웃음> 아예알겠 <그렇다>, <웃음> <웃음> 아, 예. <웃음> 음, 아, 저는 진짜 쓸일이 없어서 괜히 팔겠는데 이 습관 습관 <웃음> 이놈은 습관이 방종이라 <웃음> 아 돌멩이도 파고 <웃음> 아 진짜 너무 나 <웃음> 아, 내가 좀 실망도 태보지가 좀바파바 파노삼격이라 아 진짜 <웃음> 아 복수 복서... <웃음> 아 진짜 mm <웃음> <-M> <웃음> 아, 빨리... <웃음> 예. 아 괜히 뭐가 심히 찔린더던는기 이거 또 팔아버리고 싶어 <웃음>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아, 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여기서 다음 조금만 들게요 아, 1회는 받고, 받고, 마칠게요, 1회는. 아, 진짜 아유, 배야. 저 초대장 하나 더 사긴, 사야 되는데. 어, 일단 두개는두 개만 살게요. 돈이 없어서.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 아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아, 내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로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단 시아님 <웃음> 기대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